오늘은 본문 태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사용했던 파일을 그대로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 html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test.html에서 마우스 오른쪽 연결 프로그램에서 메모장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전체 내용에서 다 똑같은 내용을 쓸 거기 때문에 제목 1만 놔두고 나머지는 지우겠습니다 오늘은 바디 안에 들어가는 본문의 글자 태그이기 때문에 타이틀을 본문 글자 태그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 1은 h1 제목 태그라고 하겠습니다 h1 제목 태그로 적어 주시고 이제 아래에 본문 내용을 적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고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저장, 이제 인터넷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면, 상단에 본문 글자 태그라는 타이틀 내용이 나오고, h1 제목 태그가 크게 나오고, 안녕하세요 본문 태그입니다까지는 저희가 기대한 그 상태 그대로 나오고, 줄을 바꿔보겠습니다는 줄이 바뀌지 않고 같은 줄에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을 바꿀 때는 그냥 엔터를 쳐서 줄을 바꾼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줄을 바꿀 때는 반드시 br이라는 태그를 써야 됩니다. 엔터 쳐주시고 br 태그를 적어주겠습니다. br 태그를 적어주시고 br 태그는 타이틀이나 헤드처럼 쌍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바로 슬래시를 해서 닫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r은 쌍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br 슬래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파일을 저장해 주시고 새로고침을 해주시면 줄이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html에서 한 문단은 P 태그를 제공하기 때문에 P 태그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BR은 지워주시고 안녕하세요 앞에 P 태그를 넣어주겠습니다. P 태그는 쌍을 이루기 때문에 Ctrl-C 복사를 해주시고 맨 뒤에 Ctrl-V 슬래시 P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한 문단이 되고 한 문단이 끝나면 자동으로 줄을 바꾸게 됩니다. 파일을 저장해 주시고 새로 고침해 주시면 이렇게 줄이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태그에 글을 쓰실 때는 그냥 쓰지 마시고 항상 습관처럼 앞에 P를 붙이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이제 파일 저장해 주시고 새로 고침하시면 되죠. 그리고 P 태그 안에서 줄을 바꾸고 싶다면 BR을 중간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파일 저장 새로 고침하시면 P 태그 안에서 줄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한 문단의 내용을 조금 길게 넣어 주겠습니다. b r 은 지우고 내용을 복사하겠습니다. Ctrl-C, Ctrl-V를 눌러서 좀 길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저장, 새로 고침을 하시면 한 문단의 내용이 길게 입력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창의 크기를 줄여주시면 창의 너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이 많이 바뀌어서 길이가 위아래 길이가 길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창을 크게 해주시면 한줄 그대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위아래의 길이는 짧게 나오죠. 이 길이는 창의 너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창이 넓을 때는 한 줄로 쭉 나오고 창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줄 바꾸기가 되면서 내용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같은 형식으로 내용을 조금 많이 넣어보겠습니다. 블럭을 씌워서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 아래에 엔터 치시고 컨트롤 V 제목 태그 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저장 새로 고침해 주시면 아래에 새로운 제목 태그가 생성이 되죠. 만약에 제목 태그와 위에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한 줄을 더 띄우고 싶다면 여기에서 br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br 슬래시 해주시고 파일 저장 새로 고침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수평선을 하나 그어서 구분하고 싶다면 br 대신에 hr을 넣으시면 됩니다. 엔터, hr, hr도 쌍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br처럼 바로 슬래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 저장, 새로 고침하시면 수평선이 하나 그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최대창을 하면 화면의 끝까지 선이 그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창 크기에 맞게 선의 길이가 조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사용하는 p 태그와 br 태그, hr 태그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보았습니다.